아나저 개빡친다 저거 보니까 왜 당해봤어요? 에 아니 당해본 적은 없는데 뺏겨봤어요? 뺏겨는 다. <웃음> 여우지 잘 알아요? 제 주변에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여우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 솔직히 남자 여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리플 공식 여우가 있어요. 누구? 폭스련폭스련이 누구야? 유진이. 유진이가 여우야? 별명이 폭스련이래요. 모르겠는데? 귀여워요. 우리는 아무도 안 당해주니까 귀여운 거야. 여우짓만 하진 않잖아요. 여우. 저 여우짓 안 해요. 저 여우짓 안 하는데 걔 여우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거라니까아 그래서 폭스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친구들 저한테 별명을 폭스련이라고 해요. 어떤 폭스련. 친구들이 붙여주는 표현이에요? 제 남자인 친구들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웃음> <웃음> 또 당신이, 아, 그런가요? 네, 당신이 있어요, 있어요. 여자들은 보통 아 여우야 뭐 이런 거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주변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여운가? 그렇지도잘 아, <웃음> 모르겠어요. 이게 여운가?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마트 주변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다 직장인이라서요. 응. 응. 출근하고 퇴근하면 죽어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게임해요. 아 여우지 찾기! 해보자 해보자. 아나 진짜 바로 알겠어. 자 일단 붙어있죠. 야 근데 여사친이 이렇게 붙어있어? 여사친이 붙어있어요. 스킨그 입을 가리고 있고요. 가슴골 파인 나시를 입고 있어요. 가슴으로 팔을 살결을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왼손을 지금 뭘 할지 몰라. <웃음> 엉덩이를 주무를지 아니면 고양이? 뭐 새끼 고양이를 만지고 있을지, 싸타트있을지첫 <웃음> 번째, 가슴이 팔에 닿았다. 그리 기대했다. 그리고 가슴을 테이블 위에 얹어놨다. 어, 이건 얹을 게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네요. 그리고 저 말풍선은 혹시 몸무게가 50이? 어...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어... 몸무게를 남자친구 앞에서 대놓고 막 여자분 물어보는 거야. 혹시 몸무게 50이? 아니 그거잖아요. 너 옛날에는 말았는데 왜 지금 살쪄 보이냐? 너 52kg 됐냐? 이렇게 몸무게까지 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개빡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왔는데 저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 그렇죠. 상대를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이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 막 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되게 유명한 예시인데 음. 어? 뭐 유진이는 눈 성형 안 했나? 아 쌍수 했다고 했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 진짜? 그 진짜 했어 봐아 보이자는 기싸움의 아, 그런 느낌이구나 판전 드라마 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 와 포커페이스 하는 거봐 지린다 남자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여우짓이네 그것도 있겠고 그리고 거리감이 너무 너무 들이대 있고 남자친구한테 당황해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자친구보다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여우짓이라고 하면 여사친의 복장과 아, 어. 저런 대화와 거리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세 가지? 1번 입 가리면서 스킨십하면서 남자친구한테 붓기 2번 여자친구보다 가까운 여사친구와의 거리감 그세 번째가 과한 웃음 뭘 말해도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리액션 잘하는 여자를 정말 좋아해요 리액션이 크면은 뭐 좋아하죠 근데 누가 다 좋아하지 않을까? 리액션 크면 이제 가슴을 올려놓으면서 나 살쪘어 그러니까 은근히 시스 자신의 그런 것을 올려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저 이거 이 표정 <웃음> 어, 자, 잘한다 연기를 너가 저 남친이면 너 그냥 사이에서 아무것도 먹고 좋다고 헤헤 거리고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바로 야손빼아손빼 아, 아, 손배가 아니라... 어, 잠깐만! <웃음> 옆으로 좀 가줘! 하고 여자친구가 딱딱딱 딱, 딱 달라붙죠. 여친을 기다리는 남친! 이것도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보이잖아, 이건! 그러네, 그냥 그거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여사친이 와서 야! 하면서 가까이 와가지고 막꺄르르꺄르르꺄르르 하고 네, 어? 내일 마라톤 먹으러 가자 하고 약속도 잡아요. 여자친구 있는 거 그러니까? 모른 맞아. 척 하면서. 왜, 왜, 왜 자꾸 여자친구는 기다리는데 여자친구 뺏은 적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여우가 아니고 그냥 NTR이잖아요 남의 남친 뺏는 거잖아 그냥 그 NTR인가 그럼? 저건 여사친이 아니에요 그냥 상년이에요 저건 여자 쪽에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뺏으려고 하거나 약간 소유욕이 있는 사람 아니 근데 왜다 여우들은 가슴이 커요? 난 이따 여우가 아니네 그러면 보편적인 <웃음> 그림으로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가슴이 크지 않더라도 약간 노출이 조금 과한 아. 그런 의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남자친구도 아닌데 어? 이러고 있어? 이게 바로 여우짓이죠. 불필요한 스킨십. 그리고 여자친구 앞에 있는데 친한 척 하는 거. 그리고 굳이? 굳이 내일 전시에 마라탕? 아... 깍지를 꼈네요, 또. 깍지는 진짜 안 돼. 깍지는 되죠? 손 놓는 거죠. 거죠? 아니, 건... 하이파이브는 괜찮잖아. 음... 근데 깍지는 좀... 처음에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찌찌 문대기 내일 약속 잡기. 여자친구 있는데 미니 선약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깍지 끼기. 굳이? 안 해도 돼, 이건. 맞아. 너무 쉬운데요? 이거 누가 몰라요, 이거를. 이런 여사친은 남자친구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사실. 이렇게 땀 흘리는 것도 사실 이 사람도 약간 여우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유 왜 당하고만 있어? 맞아, 나는 남자친구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 남사친이 야! 어. 이거 찐나? 이러면 아야 잠깐만 나 남자친구 있어서 이따 연락해 하고 갈듯 이따 연락해도 사실 약간 여우예요 일단 친구긴 친구잖아요 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아걸 전제하에 아 네. 네. 그럼 이 친구도 약간 좀 너무 받아 심지어 이거는 땀도 안 흘리네 믿고 있어 자기도 아나 진짜 개빡친다 저거 보니까 왜 네, 당해봤어요? 예? 아니 당해본 적은 없는데 뺏겨봤어요? 뺏겨놓자 <웃음>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세 번째 이제 도서관이래요. 첫 번째 정답이에요. 첫 번째. 뻔히 보이는데 모른 척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존재감 얻게 만들었지. 나이 남자 보러 왔다 이런 느낌. 응? 어? 언니한테 먼저 인사했는데. 아! 어! 나 바로 알겠어. 어, 왜요 왜요? 일단 네. 언니 안녕. 하세요 너무 잘한 되게 되게 가깝네요. 저도 여우지치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언니 진짜. 안녕하세요. 굳이 호치를 쓸 필요가 있나? 자기가 어려보인다는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리고 쌩얼인데 나 쌩얼인데 이거 강조 진짜 쌩얼이고 자기가 보여주기 싫으면 여기안 왔어 맞아 쌩얼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지 쌩얼인 거 아무도 안 궁금함 그리고 이거 오빠 전엔는잘 들어갔나요? 이제 여자친구 몰래 우리 만났었다라는 걸 어필한다 얘는 모르는 소외를 시키는 거야 즉 여자친구를 소개시키고 둘만 아는 대화로 얘가 내적 친밀감, 내적 친밀감 형성 그래서 여자친구 소외시키기 아! 이선두 개의 의미. 들썩들썩? 아니까다고 <웃음> 들썩들썩. 무브먼트라고 <웃음> 아, <모>, 하죠난 <웃음> 저런 짓 절대 안 해. 아 어, 진짜 난 저렇게 피나는 여우짓 하는 애들이 아, 아. 진짜 뇌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굳이 저렇게 티나는아 그럼 진짜 여우는 티를 내지 않는다 그, 저런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남자 패버리고 싶어요 이제.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 왜 사귀는 거지? 저 둘이 더잘 어울려요 3명이서 사귀어요 세명이서한명 저렇게 소유시키는데요? 다다연애하면 되지 뭐아 근데 이렇게 여기 여우짓 있다고 얘기하고 맞춰보라고 하면 맞추기 쉬워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한다? 알아보기 생각도 힘들어요 진짜 티안 되고 하는 사람들 도 있거든요. 왜날 <웃음> 발? <웃음> 세상에 여우신지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대표적인 사례 아니야, 맞지? <웃음> 만약 여자친구 생긴다면 여자친구가 아니 다른 여자가 있다 그럼 바로 도망칠 겁니다. 바로 그냥 런닝이 찍어놔. 근데 너랑 친한 사람이야.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여긴 지금 다 그런 친한 사람이잖아. 아 이거는 판타지잖아. 아. 내 입장에서 는 판타지야.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진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음. 한 명씩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음.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욕이 엄청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음? 보통 욕망사람들은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나 여자라면 다알수 있지 않나 음. 당신들 음.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여자라면 저랑 같이 다잘 알아차렸을 거예요 음. 남자들이 이런 거에 은근히 둔하지 여자들은 바로 알아요 나는 여우들이랑 친해지라 하고 싶어 왜? 여우들이랑 진짜 엄청 친해지잖아? 나한텐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끼리끼리라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여우가 될 것이다 너는 어떨 것 같냐? 아나 생얼인데 아 진짜? 너 생얼이 진짜 예쁘다 너 이럴 것 같아 아 진심으로? 어. <웃음> 아, 그래? 내 이미지가 그렇구나. 나는 아쿠아걸, 옛 농부. 농부는 뭐예요? 착실한 느낌이에요? 여기저기 달라. 씨를 뿌리고 다녀서? <웃음> 아, 아, 아, 그렇게 전락되나? <웃음> 아. 그 여기까지. 자, 여우 탐지기. 대성공. <웃음> 간단하네.